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은 운발 가차 덱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 여정 함께 보시죠 먼저 첫증 강으로 도둑무리가 나와 고민없이 집어 주었습니다 크립에서 장갑을 준 덕분에 차뿐하게 도적의 장갑 두개로 스타트 템도 무난히 잘 가져와줘서 스무스하게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맛없는 1원짜리 장갑 먹어주고, 두 번째 진강에서는 무난하고 좋은 천축 골라주었습니다. 여기는 사이버네틱 통신을 최대로 받고 있는 이름. 게다가 저를 꺾기 위해서 힐렙까지 달렸네요. 응, 음, 근데 우리 지 대천사, 우리 렐 탱탱, 낱개템 뿌려놓는 걸로는 안 되지, 않 돼. 힐렙의 영원, 헬모드로 난이도 전환 시켜드렸습니다. 두번째 초밥도 장갑이 1원이네요 그래도 연승을 끊고 와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젠 도장이 3개 무려 템이 6개 마지막 증강 장갑으로 채울거라 문장이 필요가 없어서 마지막 증강은 보석용 꽃으로 먹었습니다 12연승을 때리고 나니 피드구승이 욕심이 나서 백강화를 위해 리롤 길드 기반 그대로 가져가려고 제이스를 올려주었습니다 모렐로의 밤 끝? 좋다 좋아. 아니 근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장갑이 1원이죠? 그래도 1원짜리 장갑들을 모아 도장 4개를 만들었다니 삼색캡 세레머니를 보여주네요. 게다가 질서의 보물용이라니 이거 찬란한 장갑 절대 못 참죠. 8원이면 괜찮은 투자였네요 근데 먹고 보니 메인이물들이 벌써 도장 파티 중이네요 그래서 제이스를 새로 뽑아야 하나 싶어서 리롤를 돌렸는데 어,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일단 창고에 두긴 아까워서 잠시 바드 호강시켜줬습니다 찬도장 바드 이게 바로 강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그렇게 솔직갓에 p 4 2이 깎여버렸습니다 아 그쵸 찬란한 도장 바드는 좀 아닌 것 같죠? 조성협포도 있으니 쉬거나 쓰기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바꿔줬습니다 아 이것도 아닌가 게다가 갑자기 뽑기 운도 안 좋아져서 임피복구 바드 너무 뭐 가능해? 우리 제이스도 갑자기 물리딜러가 되고 싶다네요 여기는 협곡이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물론 나이스 타이밍 계속되는 딜러 지망생 바드 바드야 이제 그만해. 난 엄마 아파. 휘바나를 버리고 싶었는데 마침 테라가 이성이 찍혀서 힐길드 찬도장 테라로 백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들 템을 괜찮게 가지고 왔네요. 우인수 쇼신바드의 피읍 마스터 제이스. 이 정도는 돼야 템이지. 아 그리고 크립에서 나온 낱게템들은 모두 세주한이에게 넣어줬답니다. 서브딜러로는 괜찮은 템이죠. 테라가 서풍으로 떠버렸지만 저도 그을을 띄워서 서풍 싸움을무승부 어, 지크포병대는 항상 강력하네요. 거기도 연승으로 불타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앞라인이 먼저 뚫렸습니다. 와 테라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슈바나이땐참힘들게였는데 이게 바로 울게된 참보장이 아닐까요? 우리 테라 죽지도 않는데 딜도 너무 셉니다. 자 이렇게 불타는 상대 보내주고 이제는 1대1로 남은 상황 상대는 다른 태생입니다 다른 태생답게 각자 라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이게 바로 각자 도생 이번 전투는 제이스와 테라가 템을 잘 가져왔네요 바드는뭐 인기보단 마음에 듭니다 아까 이 친구한테 거의 풀 딜을 맞았었는데 어, 템을 잘 가져오니 살살 녹네요 일라가 열심히 일해보지만 찬란한 가시가 곳을 가져온 테라를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7라운드라서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상대가 물리 길러 밖에 없어서 세라핀을 소라카로교차하면서 남은 템들을 다 넣어줬더니 모든 유닛이 풀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 그럼 마지막 전투 스타트 지금 보니 찬란한 상대를 너무 받고 싶네요 괜히 뭔가 아까운걸 일단 약수 오 서풍을 띄면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근접 유닛이 많아서 잘 뭉쳐있네요 덕분에 CC가 잘 들어갔고 심지어 페라 궁극기도 다같이 맞아주며 그부가 순삭당했습니다 이번엔 테라 말고는 도장템이 조금 아쉬웠는데, 대천사 소라카 덕분에 잘 버텨지네요. 우리 쌩쌩이는 아직도 풀피네요. 릴라와 쌩쌩이의 본심 바꾸기 대결, 릴라가 딜라인을 열심히 정리했지만, 이번에도 테라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테라와 쌩쌩이의 하드캐리로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 어, 테라가 테라했다. 이렇게 도장 대량 생산 가차덱으로 1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페라 만세네요, 페라 만세.